맛알먹다 이 지금 왜 이렇게 화가 났어? 아니 하와이안 피자를 없앴다는게 나는 화가 나 지금 어디가? 저희는 쭈꾸미를 먹으러 갑니다 배거봐 진짜 누가 준비 개 오래 하는 바람에 <웃음> 저는 지금 백가죽이 등이 붙었어요 근데 오늘 정말 잠시, 그동안 너무 먹고 싶었다 음회전하세요. 쭈꾸미를 먹으러 가는데 예, 예, 예. 아! 운전 좀 길이 하지않네 오늘 하나를 찍어줘야겠어 아 그래 뭐 어떤 거 하자고? 밥값내기밥값내기 디저트내기 알았어 이긴 사람이 먼저 고르기 아안 어, 눕진 거 가위바위보! <웃음> 야 다시 해야 돼 가위바위보 그랬지. 왠지 알아? 여기 하면 안 보여 <웃음> <웃음> 좀 빨리 해, 안 눕진 거 가위바위보! 무한치네 무한치 어디 없어? 가위바위보 더럽게 못한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<웃음> 나 디저트 낼래 디저트? 그래 알았어 내가 밥감낼게 예나 밥감내고 싶었는데 방치 <웃음> 진짜야 어떻게 동생한테 밥을 내게 해이 <웃음> 짜잔 너너어 그래도 돼 나도 오이 빼야지 곡물도 <웃음> 오직 젓가락으로 <웃음> <웃음> 맛있겠다 맛있어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어우 노래 잘한다 나, 나, 나, 나꼭 넣어야지 <웃음> 아 배불러 우와 야 여기 완전 가까이서 찍을 수 있는 절의 찬스다 와 진짜 예쁘다 벌 있어 조심해 벌? 우와 이뻐 짜라란 이거 벚꽃 아니지 않아 근데? 아닌가 벚꽃인가? 어, 저, 언니 언니 여기 서봐 찍어줄게 어 예쁘다 언니 그쪽 팔 가방 팔 좀팔좀나쁘지 않은데? 너가 한번 찍어줄게 나 로제처럼 찍어줘 로제? 오늘 떡볶이 얘기하는 건아 배불러 저는 집에 왔습니다 짜라라라란 짜잔 여러분 제가 요새 아주 공들여 키우고 있는 다육이랑 선인장인데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얘가 지금 쟤는 죽은 것 같아요 쟤 조그만해 그래서 최대한 살려보려고 요거를좀 잘라서 잘라서 다시 분갈이를 해줄 거예요 이 녀석은 통통한데 자, 이 녀석 가지고 내려갑시다 짜자잔 여기는 엄마의 텃밭인데 흙이 있어요 여기서 우리 선인장이 분갈이를 하겠습니다 이걸 그걸... 여기다 넣어요 안돼 설명이 하나라도 놓칠 수 없어 아이고야 얘로 부리긴 하지만 쓰레받기에다가 손을 모아줘야겠어요. 으악, 이거 어떡하지? 내 손으로 하면까지 바뀔 것 같은데? 으악, 징그로이게 뭐야? 너무 좀 그렇다. 잘라줘야 돼 반동바리만 남게어와 핵심기 무슨 오이처럼 <웃음> 이렇게 됐어요 단면 <웃음> 어, 미안하다 괜찮지? 차라리 고맙지? 요 녀석 그는 좋은 선인장이었습니다 이 녀석들은 버릴 거. 와, 저 까만색은 정말 충격적인데? 이게 까만색 무슨 진액같이 되게 징그러워요. 에일리언 같아요. 재밌다. 이래서 식물 키우나 봐요. 근데. 이번에 이 녀석들이 이렇게 된 거는 제가 물을 너무 많이 줬어요. 보니까. 저 옆에 있는 그 다육이랑 비슷하게 물을 줬더니 얘들이 썩어버렸더라고 뿌리가 내릴 수있을까 얘네들이? 정말 의문이다. 좋았어! 너희들은 걸음이 되라. 야. 이제 진짜 한요 정도만 했는데 완전 납작해졌어요. 머리통밖에 안 튀어나왔어요, 이제. 하여튼 저는 이제 오늘 해야 하는 건다 했어요. 이거를 먹을 거예요. 간식 타입. 짠. 아이스... 꼬까 <웃음> 냉장고에서 해동시킨 거랑 그리고 아이스크림을 샀습니다. 아니 원래 그 편의점에 불닭 맛 붕어 싸만코가 나왔대요 어, 멘붕어 싸만코라고 불닭 소스가 들어가 있대요 그거 진짜 너무 궁금해서 한번 먹어보고 싶었는데 제가 진짜 편의점 한네군데 돌아다녔거든요? 없더라고 하나도 안 들어왔어요 아직 저희 동네는 안 들어왔어요 음 올라가서 봐줘야지 <웃음> 유튜브용 영상을 찍으면서 유튜브를 또 보고 <웃음> 거의 유튜브에 중독된 삶이다 저도 이제 제또 채널에 올라갈 영상을 <웃음> 편집을 할 거예요 아 진짜 무한의 굴레고만 잘 자라라 저는 이제 낮잠을 조금 잘 거예요 사실 지금 6시라서 낮잠의 개념을 벗어나긴 했는데 너무 졸려서 자야 될것 같아요. <웃음> 음 이거 키우자. 분위기가 아주 좋은데. 아고 아이고, 아이고. 아이고. <웃음> 안녕. 이제 진짜 편집이다. 자라란 <놀람> <놀람> <놀람> 동생이 선물 받아서 집에 있는 시리얼인데 약간 그 시나몬 계피만 나는 시리얼이에요. 네모나게 생기고 얍 이렇게 저는 눅눅청이라서 약간 묵혀뒀습니다 오늘 집에 아무도 없어요. 동생은 아까 저랑 놀다가 서울로 학원 갔고 이따가 저녁에 와요. 엄마랑 아빠는 두분다 밖에서 오늘 일이 있으시다고 해가지고 오늘은 저 혼자 집에서 밥을 먹게 됐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그냥 귀찮으니까 시리얼이랑 단백질 쉐이크를 먹었어요. 뭐지? 이상하네. 엄청 맛있는 느낌도 아닌데 근데 이 식감이 좀 약간 좀 재밌고 시나몬 맛이 나쁘지가 않다 어, 빨리, 빨리 빨리 여러분 저는 동생을 데리러 갑니다 <웃음> <웃음> 여러분 저는 동생을 데리고 드라이브를 조금 하다가 집에 들어가려고 지금은 11시가 다 돼갔지만 역시 드라이브는 밤이 짱이에요 옛날에는 진짜 3, 4시? 막 이때 새벽 드라이브를 진짜 좋아해가지고 그때 많이 다녔었는데 근데 이제는 체력이 안 돼가지고 <웃음> 그렇게 밤새는 것까지는 절대 못하고 어 이제는 그냥 동생 데리고 오면서 드라이브를 하는 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도착했어? 치롱아 어? 우리 드라이브 할래? 좋아. 너가 운전할래? 그래! 숨소리 <웃음> <웃음> 개 웃겨. 안녕, 주무스. 안녕. 안녕. 오늘은 수어 재밌었셨어요오네 <웃음> 뭐. <웃음> 배고파요. <웃음> 배고프시다고요? 선생님, 어떻게 맨날 배고파요? <웃음> 그게 말이에요. 뭐 먹을래?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거 없나?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거? 완전 오랜만에 걸게 <웃음> 다 쏘지. <쓸지? 웃음> <웃음> <또> 왜 이렇게 또왜 그래. <웃음> <웃음> 잠깐만. 공포의 운전이 시작된다. <웃음> 여러분 꽉 잡으세요. 나나 <웃음> 완전 아까 완전 개꿀 잤았어 왜? 낮잠을 음. 3 시간 잤단다. 적당히 잤네. <웃음> 기분 좋아. 갑자기 기분 좋아. 자괴감 느꼈는데. 어제는 무덥다 그. 오늘 간단하게 뭐 먹죠? 뭐 먹고 싶은데? 약간 빵 먹고 싶어. 빵? 빵집 다 닫겠지 근데? 어, 빵다 닫을 것 같아. 그래봐야 햄버거. 말고 없냐? 보고 말고, 말고. 아니면 시켜 먹던 가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아니 편이죠? 아니 공지청 가서 우리 라면 먹을래? 아! <웃음> 나 근데 바지 이러고 왔는데 괜찮아? 나안 창피하면 나 갈래? 난 괜찮지? 그래 나참 그래, 술 먹을 때는 뭐지 봐봐. 그냥 연한 쌀국수 아니 그냥 진짜 진짜 강한데? 내열 쌀국수. 내열. 와, 와, 역시 밤에 보는 벚꽃이란 미쳤다리. 저희는 이제 집으로 갑니다. 집으로 안갈 건데, 나. <웃음>